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이알레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HA 필러를 녹이는 히알라제 하이알유로니데이즈 이런식으로 불리는 HA 필러를 녹이는 필러를 녹이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는게 이 약을 넣은 다음에 얼마만에 녹는지, 필러가 녹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. 사실, 녹, 녹는지 안 녹는지의 확인은 하자마자도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요번에 그, 제노스사에서 하이, 모나리자라는 필러, HA 필러에 대해서 임상을 하면서 그분들을 새 제품을 넣으려고 전체적으로 다 녹여봤습니다. 그리고 녹이는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서 이하이알레지에 대한 이상한 얘기를 더 이상 안들게 하려고 아예 증거를 그 동영상으로 찍어 놨습니다 하자마자도 기존에 있는 필러가 녹아서 쑥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녹는 거는 다음날이나 다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면 은 거의 녹아야 됩니다 만일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녹았다 그럼 안 녹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 녹았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너무 적은 용량을 놓은 것그 다음에 마사지 같이 주변 조직을 주변 조직에 퍼져 있는 HA 필러를 잘 퍼지게 하는 조작을 안 했을 때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당한 용량에 적당한 마사지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했는데 안 녹았다 그러면 HA 필러가 아니거나 육아종이거나 이런 것이 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에서 하자마자도 바로 녹는 거 그거를 확인하신다면 HA를 녹이는 히알라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어, 이상한 낭설은 안 믿으시길 바랍니다